작 잡고, 그래. 아, 그걸 뺐는데. 오른손 버티고, 왼손, 허공에다 땡기고, 잡, 허공에다 쭉, 쭉 뽑고, 벽에다 착 붙이고. 왼쪽 손목이 나은 것 같다. 안 나갔다. 허공에다 대고, 아무것도 없는 데 오케이. 아 그래도 오른손, 오른손도 아픈데 그래 아 제발 제발 너어딘거개판데 내가 뒤에서 잡아줄게 여기 쭉뽑고 아 근데 니네 머리가 자꾸 붙는다 내려가봐 내려가봐 오케이쪽 아. <웃음> 어? 다 왔는데 니? 네. 다 왔는데? 다 왔는데? 그 다음에 어 거기서 오, 왼손을 그거 끝에리잡아봐 왼손을 위에다 하늘 위로 해가지고 왼손을 어 거기 잡아 아, 됐다 네 나는 다시 올라갈게 꺼져가지고 여기 있어 아 잠깐만 여기 누르면 안 된다 한 다섯 번 정도 해야 될것 같다 그렇게 되면 진짜 짜증나 이렇게 하고, 어, 아프다. 호공에다 오, 또, 오, 이렇게 하고 이걸 또 이렇게 하고, 이걸또하 이렇게 하고, 이걸게 하고, 이렇게 하고, 아니면 하고, 아렇게하아 이렇게 하고, 이 정도 아픈데. 어, 이걸로 나왔네 이제 왼손 딱, 딱 오르면. 잠깐만 왼손이 상한데다가가다 하고 오른손 다가고 왼손 옆에 하고 <웃음> 근데 거의 다 왔는데 하고 오 와, 됐다 됐어 이렇게 하면 네. 되지 아 뭐야? 그냥, 그냥 올라가진다 어어 됐어 어? 잠깐만 나 왼, 왼쪽 마우스 나갔나? 아닌데? 잘 됐는데? 점프 점프 하면서 잡으면 되는데 됐네 마우스가 제대로 안 내려간다 돌아, 돌아와라 그... 음, 음. 저 케이블카 타면 그냥 어떻게 보면 궁금하다 그거 그냥 노말루트다 어 그니까 러 노말루트 딱 되게 편할거일것 같은데 어 그냥 저거 나중에 쓰는 방법이 있다 서핑 타는 맵이, 맵이 있거든 위에 가면 댐이 있어가지고 저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면 근데 여기는 도전까지 깨지는 곳 야 이거 오른쪽에딱 붙여봐도 되나? 응 음. <목소리> 왔다 이거 켜봐, 이거 기다려봐, 겁나 기네 아유 맞다내못 네, 당겨 손 누가 깨졌지? 어, 깨졌다 그 다음에 너를 이리 <목소리> 잡고 등대 Di ruang emang, kena halte kita l a g 손나 손을 나는 게더 나을 걸손 나는 게더 편할 걸야 지금 부들부들떨는거 봐봐 아이 손 나는 게 편할 걸 아이 더러운 자식 미련 없이 죽어라 응난 살았다 이제 살아봐 뭐야 나로 죽었네 올일오이난살았다고 케이블카 타러 갑니다 근데 그래서 떼는 데는 어디요 떼는 데는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야되는데 그럼 타고 올라가면 되겠네 아왜아마우스 패드 진짜 여기가 아닌가 보네. 응? 왜, 너 어딨는데? 나 여기 있는데. 안 보이는데? 아, 너왜그러가 그러게. 저 그냥 그, 오른쪽으로 조금 조금 되는데. 우리, 우리 쪽물 따라가지고. 벽에 딱 붙어가지고. 그 오른쪽에 벽에 붙다가 왔는데, 얘가 오른쪽인데 자꾸 미끄러진다. 미친놈 아이가, 이거. 아 아니면 그가 왼쪽 와봐. 오른쪽 오다가 중간쯤에서 왼, 왼쪽으로 와봐. 어? 어? 어? 숨 쉬었는데 또 죽었다 뜨네. 이 게임 아, 약간.. 타고 간다 이 게임 약간 이상하다. 그래도 관절 없는 것 부터가 일단 이상하다. 어딨냐? 그 뭔냐? 안돼, 화났네. 그건데 어디서 왔다? 아, 그 내가 떨어졌어 <웃음> 아니 왜 아무것도 안 울었는데 갑자기 지가가 떨어지네? 근데 기다려. 야 잠만 아니 이거 이거 이거 이니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데 고리빼생각하지마봐그 <웃음> 구리 고리 빼면 안된다 아 제발 고리빼지마봐 제발 아 제발 <웃음> 여기 떨어면인아 그래도 구리 안빠질거 같긴 내가 안 움직이면 어 근데 나 저기 나 어떻게 하지? 나저꾸 올라갈 수가 없는데 <웃음> 어너 거기 올라갈 수 없다 생각해보면 그걸 놀하네 나는 됩니다. 너그 냉장 벌 지금 반동을 이용해가지고 응? 내가 또구하러 어, 왔는데 널 아냐 아냐 아냐 그냥 그냥 간다 그냥 가진다 그냥 가진다 다행이네 다행이네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저 주황 색깔 침대같은거 들고와봐 뭐가 될까 어디? 응 음, 음. 저거? 응 음. 네. 저걸로 서핑을 타야된다 여기서 안전복되면 안 안전복 되면 된다 어, 어디로 들고와듬? 응? 음? 어디로 들고와듬? 이쪽 입구앞으로 타고? 응그너 음. 이상하게 그거하면 못타니까 아니니 타고 있을래? 너도 타자 그 오른쪽으로 와가지고 타면 될걸? 나중에 저거 내려보내고 탈게. 이제 이 케이블카를 도로 내려보내면 내가 고리를 걸었거든 여기. 어. 이제 이 케이블카를 내려보내면 이제 저기 앞에 있는 저게 말뚝이 부러질거야. 이제 물, 물이 떨어지면 이제 거기를 이게 뒤집어지지 않게 그렇게 하면 된다. 내려간다. 부서진다, 부서졌다. 아, 류, 요, 요 요도 셈, 탈타로 셈. 대강 그쪽으로 움직일거 줄게. 수 있나? 올수 있지. 잡았냐? 음, 어, 이거 못올것 뭐 같은데. 잘아줄게 반대쪽. 올라간다, 올라간다. 반대쪽 잘아줄게올라오셨어 이이 이 침대를 눕는 키가 C였나? 어... 아, 벌써 안 돼, 눕는 키? V는 이름보는 거고 일단 잘 잡아, 이거. 일단 잡아, 이거. 아, 매트를 잡아, 임마. 잡았어. 이거 전복되면 안 돼. 종목 때문에 도전까지 하려고 다시 해야 된다. 야, 룸룸크 먼저 경험 나냐 응. 음. 됐다, 가자. 어, 뛰었는데. 이게 다딱 잡아. 아, 수 있다. 이거 쓰러지면 안 돼. 됐다, 됐다. 아. 뒤집어졌다. 다시 하자. 뒤집어지면 안 돼? 응. 음. 다시 하면 돼. 어, 아, 그럼 도전까지안 깨지. 자왜 저러냐? 너왜 그러니? 왜? 나 왜? 케이블카 왜 그러니, 너? <웃음> 뭐야, 너? <웃음> 너왜 <웃음> 그래? 쟤왜저럼 당근 보고 흥분했나 뭐. 아니, 좀보벽 뭔데, 저거? 어? 안 됐는데? 걸렸나본데? 응 네, 거장났다. 케이프게어갔다 이렇게 m 순순 어, 알았다. 아. <웃음> 어, 았다케케이 됐다, 됐다. Oh, 거. 거. <웃음> <웃음> 야, 야, 우여, 음. 어, m 됐다. the cape. What is this? I'm at the c a 다 e I'm at the cape. I'm 아, 제들 아까 겁나 웃었네 <웃음> 올리기나 해, 인마 올리고 있어, 인마 또바로 올리라고 했지, 내가 어? 올리고 있는데? 야, 인마 아, 누와봐, 누와봐 내가 우습지, 너 아, 케이프카더 아, 지붕 위에 한번 타보고 싶다 中让他记者呢 것 눈, 눈 키가 왜 눈눈키가 왜 없어진거 같냐 저 멀티에서 눈눈키 있었는데 키보드 키고서 저, 왜 Y로 되있냐 C네 C로 바꿨다 죽은 저요거아 Y로 되있네 응 음. Y 채팅창인데 어, 와, 어 Y 채팅창인데 일어나 임마. 쿄 <웃음> 아. 또. 아야야야. 겨죠. 됐다. 빨리 자. 응. 우리 근데 뭐, 포트 타고 있다. <웃음> 침대. 침대 탄 다음에 죽은 척. 딱 잡고, 아, 잡고. 어, 잡고 죽은 척. 가도가안 안 나오는데. 일단 중간에 잡고. 죽은 척. 발냄새 가만히 있어 치킨 좋아요 여기는 절대 안돼 <웃음> 이게 뭐야 풀짝 풀짝 오른쪽으로 한번더 풀짝 풀짝 풀짝 간다 간다 간다 풀짝 풀짝 풀짝 풀짝 풀짝 풀짝 풀짝 그 다음에, 여기서, 하. 왼쪽으로 뒤집어지니까, 그다 하면,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됐어. 내가 무기 중심을 잘 잡았다. 어, 됐다, 저 정도 어떻게 잡다그 다음에 응. 할 일. 뭐야, 여, 기다 들어왔어. 요거 아, 잡아. 그다이, 그다이. 요, 이거 타고, 이거 타고 할게. 요기가 응. 응. 마지막 부분이 있다. 여기 잡고 있어야 되네응얘나 잘못 탔다 떨어진다 어? 아 들어가야 된구나 오떻게 이해했다 넌 어디 갔니? 나한번 들어왔다 나도 자꾸 이상, 이상하게 점프가 되네, 여기도. 안녕. <웃음> 점프가 이상하게 됐다. 밖으로 죽은 돌기 싫은데. 점프가 왜안 되냐, 여기도. 점프하면 점프 올라타지는데, 저기 원래. 아, 아몇 바퀴 돌고 있는 거야, 지금. 점프. 여기는 잡고 여기, 싶지 않았는데. 응. 너 어딨어? 야, 나 자꾸 점프가 안 된대, 위에서. 어, 아니면... 안녕. 원래 해. 점프 되는데, 왜안 되지? 업데이트 어, 됐나? 어? 없을 때 이거 혹시. 난 박동 맞춘 거 아니야? 응. 음. 저... 응, 어, 됐다 이제 나중에 너 여기 오면 나 먼저 떨어져 있을 테니까 너 레버 당겨 어, 나, 나 근데 거기다못 올라가겠어 <웃음> 그럼 올라오지 마, 임마 아, 그렇게 심한 말이 열었어 아이가 바깥쪽을 다말렸는데몇 바퀴 채도니 민성아. 몇 바퀴. 내가 남자 타고 있거든 재밌다. 안녕. 안녕. <웃음> 아니 거기서 아니 거기 중간에 이제 평평하게 올라올 때 올라 밟고 있어야지 발판을. 또 아닌 게 없다. <웃음> 안 그러면 나 혼자 깬다. 안돼. 마지막 기회다 이게 너희. 어, 잘못 잡았는데. 그럼.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아 제발. 아. <웃음> 마지막 기회를 날렸다는. 안 돼. 좋다. 안돼 벌람차 당해버렸다 나 깰까 말까 깰쌤 여기, 여기 봐줄게 람선에서 여기 살짝 보고 있을게 이거 깨는걸 보이나 음, 여기서 보이네 아, 근데 나 머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머리로 못 들어갔다. 왜? 아, 그, 머리로 못 깨는 거? 어. 머리로 깨줘야 되는데. 맞네, 발부터 깨네. 아, 발부터 한번 깨가지고. 자꾸 저기서 원래 죽은 척 하면 머리로 떨어지는데, 안 돼가지고. 몰라, 뽑아, 이거. 딱 하자.